대전도안동 배학과 상가주택 매매입니다. 대지 84.63평이고요. 중공연도는 15년 9월에 중공이 됐습니다. 대출금액 3억 6400만원이 있고요. 월세 약계는 448만원 나오고 있습니다. 실투자금액은 6억 2400만원 정도면 매수 가능합니다. 도안호수공원 및 도안대로 개통, 등 호재가 남아있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.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.